그리 시동을 끄고 팬을 이용해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필터 교체를 위해 운전석 쪽 휠을 탈거합니다 기존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이네요 오일 팬을 개방합니다 스트레이너를 탈거하고요 교체될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카트리지 필터, 스트레이너, 올일펜 가스켓, 그리고 드레인 플러그 와시와 필터 하우징 실링, 마그넷입니다 스트레이너의 경우 큰이물질을 걸러주는 메탈 재질의 거름망으로 꼭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인 여과 기능은 카트리지 필터가 담당하게 됩니다 신품 스트레이너를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탈거된 오일팬 내부 마그넷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가 많은 편이지만 큰세척국과 같은 이물질은 없어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흔적이 담지 않는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팬을 클리닝한 후 신품 마그넷과 가스켓을 달아줍니다 이제 오일필터를 교체할 차례입니다 배터리를 비롯해 트레이와 각종 부품들을 탈거합니다 기존 오일 필터와 오링을 제거합니다 신품 필터와 오링에 신유를 발라준 후장착하고요 오일편을 장착합니다 손으로 고정볼줄을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체결하고요 원을 그려가며 조임 토크를 확인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토크 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오일필터를 기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르로삼성 전품 CVT 오일입니다 CVT 변속기는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와 비교해 원리나 요구되는 마찰지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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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신류입니다. 스트레이너와 오일 필터를 비롯해 교체된 각종 부품들의 모습이구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통한 DTC 체크까지 마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